많이 뭐 오랜만에 바이크 타면서 이야기도 할겸 결정적으로 제가 서울에 바이크 테마 카페가 워낙 많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반바리로 왔다가 들어가는 길에 얼마 전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고 여러분들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사례도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어 반발이 하고 관계된 이야기고 또 바이크 라이딩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최대한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바이크로 이동을 하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바이크는 아무래도 지정차로가 하위 차선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뭐 7대3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위 차선에 몰려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 편도 2차로라면 2차선에, 편도 4차로라면 뭐, 3, 4차선에 주행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편도 2차선에서 2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도의 그 대리석 같은 연석 있잖아요 인도에서 도로를 내려오는 그 연석에 사람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택시를 잡으려고 하나 보다 왜냐면 앞쪽에 사람이 하나 보였으니까 어 택시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려고 연석에 서서 이렇게쳐다보나보다 라고 쳐다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나갈 때쯤 점점 뭐랄까 약간 등골이 쎄하다고 해야될까 왜 예,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마치 어, 건너고 싶은 뭐 그런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고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다가 저랑 이제 타이밍이 안 맞으면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1차선으로 올라가려고 슬쩍 붙었을 때쯤 그냥 뭐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위협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그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예측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중이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뭐 충돌은 없었고 약간 이렇게 휘청이긴 했지만 피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란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바이크가 아니라 자동차여도 아니면은 뭐 자전거여도 놀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바이크를 이제 한쪽으로 세우고 그리고 약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졌죠 그러면서 아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나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한 사람 이어 가지고 나를 어 위해 하려고 했나 위협하려고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온갖 잡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뭐그 사람을 쫓아가서 때릴뭐 이렇게 뭐 따져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정신적으로 사람이 좀 정상이 아닌 상태라고 하면은 커서 따져봐야 제 입만 아프고, 어, 괜히 싸움만 나고. 금전적으로든 뭐 육체적으로든 상처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색했습니다. 어,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한테 알렸죠 야간에 이쪽 지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다 뭐 행색 이라든지 뭐 인상차기 같은 거를 이렇게 말해 주면서 뭐 갑자기 뛰어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선 어 앞으로 뭐 조심하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사연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어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둥 아니면 어 자기는 비오는 날 <웃음>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다 바퀴에다가 우산을 꽂으려고 한다는 등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나만 정말 특이하게 걸린 케이스가 아니고 바쿠를 표출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참 이상한 사람 많구나 바이크를 위해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뭐 특이하게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해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유해 가면서 앞으로 좀 조심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있는 영상은 아니었겠지만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뭐 조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저는 만족하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채널을 만드는데 더욱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재미있는 라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